자 봅시다 일단 월클님이시고 이팀은 뭐야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! 좋아요!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키바워드에다 바주까지 있네 와야 진짜 부럽다 93억 와 이런팀 만나면 이제 작살나는거지 이런팀이 이런팀 만났다 그냥 게임 끝나는거야 그냥 나가야돼 상대편 이팀 만약에 내가 만났잖아이 팀, 오케이. 한 번, 어, 긍정 마인드로 해보자.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한번 해봤다. 하자말자 이제부터 내가 만약에 공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제가 공으로 이제 시작하잖아 패스패스 하면서 막 이제 뛰어가는 순간에 이제 여기서 누가 수비를 하냐. 굴리트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몸상으로 탁돌비하면서 근데 겨우 뚫었어. 만약에. 포돈으로 겨우 뚫었다. 뚫었는데 이 버즐 반데이크한테 막히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야. 헬파티가. 그때부터 이제 이 버즐 반데이크가 루드 글리트한테 패스 주고 패스 주는데 이루드 글리트가 좀 몸싸움 좀 어느정도 해주면서 바주가 야 여기로 줘 이러면서 이제 공격으로 만약에 거의 공격 라인 어 페널티 라인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조금만 더 밖에서 패스 받고 그냥 여기서 바로 슈팅 벙때리 들어가는거야 멘탈 나가는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이런 팀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와 히바우드랑 바주 미쳤잖아 그냥 야 슈파워 하나가 지금 120이다? 이거 그냥 슈팅 때리잖아요 한마디로 저기 저거 그냥 중앙 거의 중앙에서 슈팅 때렸다 거의 그냥 요 슈팅 무조건 되는 거야 저정도면이 팀은 미쳤기에 너무 부러워서 팀평 안 할게요 아 겁나 부럽네 진짜